안녕하세요 드림에이징 닥터 임영빈 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배경음악은 뇌를 진정시키고 깊은 수면으로 인도하는 주파수로 맞춰져 있습니다 저와 이제 이 수면 병상 가이드를 통해 긴장을 이완하고 마음을 비워 좀더 평온하고 깊은 수면에 빠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곳에 누워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억지로 긴 호흡을 유도하거나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내 호흡의 움직임을 관찰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내몸 구석구석에 호흡이 전달됨을 느껴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몸에 쌓였던 긴장들이 에서 빠져나갑니다. 깊은 호흡이 몸을 나른하게 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산소가 코를 지나 폐로 내려가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엔 안좋은 기운이 내 몸에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오늘 한 일이나 내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이 하나둘씩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지라도 지금은 일단 잠을 청할 때입니다. 상쾌하게 내일 아침에 일어나 이런 일들을 더욱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숙면을 위해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은 다른 아무 생각도 해야할 일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편안하고 고요한 수면을 맞지할 시간입니다. 지금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에만 주목하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장이 뭉쳐있는 부위가 있는지 천천히 점검해보겠습니다.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관찰해보세요 머리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긴장된 곳이 있는지 머리 꼭대기 눈썹 눈 관자놀이 턱 에서 어깨까지 긴장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봅니다. 뭉쳐있다는 것을 인지하여도 일단은 넘어가세요. 계속 이어서 내려갑니다. 가슴에서 내려와 배와 양쪽 팔로 또 허리에서 히프까지 무릎에서 그리고 발끝까지 내려가면서 긴장이 뭉친 곳을 찾아봅니다. 이제 다 내려왔으니 전체적으로 몸에서 가장 뭉친 곳이 어디 있는지 느껴보세요. 어느 부분이 가장 뭉쳐있던가요? 가장 뭉쳐있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뭉쳐있는 근육이 풀어지고 느슨해지며 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뭉쳐있는 그 긴장이 풀리면서 근육이 이완되고 따뜻해지고 편해지는 것을요. 이젠 몸의 어느 부분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이런 편안함은 어떤 느낌인가요? 이 편안함이 몸에서 따뜻하게 번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온몸으로 이 편안함이 전달되어 몸이 나른해짐을 느낍니다. 몸이 편안해짐을 느끼고 그것에 감사함을 전달합니다. 나의 몸이 편안해지도록 허락해주세요. 턱관절이 느슨해지고 어깨가 내려가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이젠 양쪽 팔도 무거워짐을 느껴봅니다. 이 무거움이 나의 몸을 가라앉힙니다. 더 깊고 깊게 나의 몸이 무거워지고 가라앉습니다. 몸이 나른해진 상태에서 생각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놔둬보세요. 한가지에 집중하거나 고민할 필요없이 생각의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되면서 서서히 녹아내린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손과 발에서 시작해서 이 따스함이 온 몸으로 퍼지면서 몸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분이 좋은 이 따스함이 이제. 복부쪽으로 들어와 나의 중심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저 편히 쉬세요. 휴식을 느끼고 있는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편안하게 몸이 나른해져도 괜찮습니다. 이제 나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날아갈 것 같습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고 평안한 꿈의 나라로 가볍게 날아갑니다. 몸이 날아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부드러운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몸도 마음도 참 평화롭습니다. 즐겁고 고요한 아름다운 꿈나라로 빠져듭니다. 포근한 꿈나라로 더욱 깊이 들어갑니다. 이 음악에 몸을 맡기고 평온함을 느끼십시오 나를 받아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따뜻하고 고요한 몰려오는 잠에 내 몸을 맡기세요 서서히 녹아내린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손과 발에서 시작해서 이 따스함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몸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분이 좋은 이 따스함이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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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롭고 평안한 꿈의 나라로 가볍게 날아갑니다. 몸이 날아가도록 허락해주세요. 부드러운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